안녕하세요. 연수당입니다. 선생님, 네. 요즘에 최근에 그냥 계속 사주만 봐가지고 아, 맞아요. 저희가 아... 선생님이 원래 많이 하시던 털을 한번 가져왔어요 네, 좋아요. <웃음> 오랜만이에요. 드리... 네, 주도 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기운이 어떤지. 음. 그리고 만약에 기운이 좋으면 어떤 기운이 좀 좋은지. 나쁘면 어떤 기운이 좀안 좋은지. 네. 그럼 한번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뭔가 조.. 어.. 복합된 숫자가 많네요? 음.. 그러네요? 어.. 숫, 어. 지금 보니까 그래네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어, 숫자가 복합돼 있어서 좋은 거예요? 좋은 거네. 숫자에 관련된 직종인가? 어? 어.. 그럼, 그런 거예요? 어.. 오,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응. 어, 숫자에 관련된 직종이라면 뭐.. 예를 들어서.. 숫자 학원이라든지.. 요즘에 뭐 복권방이라든지 숫자에 관련된 직종이라면 뭐 슈퍼라든지 어떤 어, 돈 돈과 관련된 돈과 관련된 어떤 장사겠지 종합상가니까. 그러면 기운은요. 그거는? 기운은 이게 금전의 흐름이 좋긴 해요. 들락날락. 음. 어떤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 기운도 좋고 일단 출입문이 많이 열려 있어요. 다침의 기운이 없어. 그리고 가게, 가게가 어, 그쵸 그렇죠. 상가 기운이 맞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출입문이 높이, 높이가 낮아 그러니까 누구나 문턱이 낮기 때문에 누구나 들락날락 오고 가고 할수 있는 자리예요 남녀노소 어른 다 아이 모두 할거 없이 드나들어도 무방한 자리예요 진짜 좋은 거같네요 어, 좋은 거지. 좋은 거지. 너무너무 좋은 거지. 아무튼 선생님 금전의 흐름이 좋다는데. 어, 네. 근데 여기 너무 좋은데? 숫자가, 숫자가, 이렇게 세 가지 숫자가 두 개나 있는, 중복된 숫자가 있는 자리면 너무 좋은 거죠. 음. 분명은 사람들이 꾸준히 앞으로도 계속 음. 뭐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4년이든 계속 이런 흐름이 있을까요? 나는 이 자리에 계속 있다고 봐요. 오, 이런 금전의 흐름은 선생님 네. 주인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의 터가 아무튼기 일단은 기존의 터의 영향이 우리가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를 붙고 100을 보라, 보자면 네. 기존의 터가 60%. 기존 터가 60%, 40%는 이 터에 들어와 있는 사람의 기운으로 만들어지는 오. 게 30% 그리고 여기에, 여기에서 들락날락 하는 사람의 그 드나드는 사람의 기운이 10%라고 봐요 만약에 오. 이 주인이 그러면 은 응. 지금 거기에다가 뭔가를 하고 있으면 뭐 장사를 하든 뭔가 응.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 말고 그 만약에 옆집으로 들어갔어요 응. 그럼 또 기운이 다르지? 바뀌어요. 완전 다르지? 오. 완전 다르지? 왜냐면 내가 매번 얘기하는 게 우리가 집이 있어 근데 이 안방은 안방처럼 사용해야 되는데 건너방처럼 사용을 해 네네. 그러면 이게 완전히 뒤바뀌듯이 이것도 똑같아요 신기하네 어 똑같지 완전 똑같지 그리고 우리가 잠을 자더라도 네네. 이렇게 머리를 놓고 이렇게 자야 되는데 반대로 이렇게 머리를 놓고 자면 네네. 잠을 못 자고 뭐 가위도 눌리고 악몽을 꾸고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아 진짜? 어 그럼 그럼 아, 아. 그게 만약에 이 자리에서 이 자리가 그렇게 좋아 금전의 흐름이 좋아요 근데 네. 만약에 이게 금고가 있다 치자 네, 네. 근데 금고를 이 방향으로 놔야 해 오, 근데 반대 방향으로 놔 그럼 이렇게 흐름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주인이 다른 사람이 들어왔으면도 다를 다르, 수도 있겠네요 다를 수도 있죠 지금 흐름이 어, 그럼. 다를 수있겠요 다를 수 있죠 다를, 어, 다를, 수, 다를 수 있어요 네. 봐봐 우리 피디님이 저 옷을 저렇게 입었어 네, 네. 저 옷을 네. 그러면 이 옷을 저 피디님이 입었다고 생각을 해봐 어울려? 다른 사람이 보면 오, 안 어울릴 수 있잖아. 음... 그거랑 똑같아요. 오, 응. 아 그런 거랑 똑같아요? 어, 그럼요. 그러면 선생님 저희가 쉽게 얘기하자면 선생님 말씀대로 응. 그 자리가 금전의 운이 좋은 자리예요. 어, 지금, 지금 뭘 하는지는 안 알려 드릴게요. 네. 금전의 운이 좋은 자리인데 어. 제가 주소 두 개를 더 드릴게요. 네. 그세개 중에 어느 어. 게 제일 좋은지 한번 순서로 한번 매겨주세요. 어. 이게 1번이에요? 네 이게 1번이 어. 오시고 2번 드릴게요. 네. 네. 3번이 음, 이게 다 1, 1, 2, 3번 중에 네. 제일 금전이 흐름이 좋은 네. 거 어디가 제일 좋아요? 1번. 아, 진짜 어. 그 불러준 나머... 그대로야, 1, 2, 3번. 아, 그래요? 어. 불러준 그대로야? 어. <웃음> 아 진짜 그런 금전의 흐름이 어, 있다, 있어요? 있어요 어. 3번은, 네. 3번은 그냥 금전의 흐름이 들어오는 곳이 좋은데 나가는 게 막힌 곳 3번은 아, 조금 나, 나가는, 어, 나가는 게, 게 막힌 곳 ]구나. 우리가 흐름이 좋은 거는 들어왔다 나가는 것도 좋아야 되거든 네네네네네. 근데 3번은 들어오는 건 그나마 괜찮은데 나가는 게 막힌 거 음. 그리고 2번은 들어오는 것도 미비하고 나가는 것도 미비예요 1번은 들어오는 것도 좋고 나가는 것도 좋아 어, 그래요? 어, 그래서 진짜... 1, 2, 3번 어, 진짜. 어. 참 신기하네 왜? 근데 다세개다 금전이 엮여 있는 장소는 음, 맞아요? 맞아요 아, 다. 진짜. 다 좋아요 어... 그러니까 다 좋긴 한데 굳이 순번을 매기자면 그렇게 그리고 왜 순번이 이렇게 매겨지냐에 대해서는 이유는 그, 그렇다는 어... 거지 알겠습니다. 뭔지 알려 드릴게요. 여기 땅 파면 돈 나오는데요? 아, 그런가 봐요? <웃음> <웃음> 가야 되겠다. 석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웃음> 아, 네. 뭐 하는데? 아, 여기 되게 재밌는데다. 알려 드릴게요. 우리 가자요. 여기 네, 네. 어? 가자, 이거. 네 여기. 알겠습니다. 여기가 네. 로또 복권 명당. 아, 진짜? <웃음> 그래서 1231로 불러 드려도 괜히 이렇게 불러 드린다. 고좀 섞어서 불러 드릴게요. 아? 마침 딱 1231이 나왔는데 어, 어.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작년 오. 기준으로 그 1번이 40뭐사여회 오. 4회를 넘게 왔요 진짜 이거 줄 장난 아니겠네. 이번도 어, 어, 10, 10 16했메죠뭐 지금 됐으니까. 아, 아. 그리고 저뭐 받아 봐. 아. 그리고 3번도 10, 10회가 넘어요. 오. 그런데 이제 아튼 두개 합쳐도 여기만큼 안 되는 오, 거예요. 오, 장난 아니다. 그렇죠. 이 금전운이 금전의 어, 기운이 어, 어, 장난이 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일본 음, 음, 음, 음. 와저기가 저렇게까지 잘될 때야 하는 진짜. 거예요. 사람들이 어, 어, 어. 뭔가 1번이 그런 금전의 기운이 너무 넘치나 해가지고 아마 야 가봐. 여기 완전 금광 같은데다 금광. 그러니까 가서 캐야 되나 봐. <웃음> 와, 음. 진짜 꿈 제대로 꾸면 여기 한 번씩 가야 되겠다. <웃음> 어? <웃음> 거기 가서 질석이신 거 아니야? 에요아니야 <웃음> 이렇게 좋은 터를 <웃음> 그니까 러 근데 아무튼 세개다 좋은 터잖아요 그쵸 그쵸 좋은 터 선생님이 더. 그냥 하나씩 그냥 3번부터 하나씩 그냥 얘기해 주세요 어뭘얘기 그냥 어떤 기운 때문에 좀 좋은 거 같은지 음음 음. 근데 진짜 여기는 금광 같은데 1번은 아. 금광 이 터는 근데 거기다가 선생님은 음, 음. 장사를 해요, 그 사람. 주인은 똑같고. 그래도 금강같이 좀 됐을까요? 그쵸. 어, 로또가 아니더라도. 1번 같은 음. 경우는, 누원구 상계동 같은 경우는. 음. 여기는, 어, 어떤 먹는 장사도 괜찮아요. 음. 1번. 1번 자리는, 먹는 장사. 먹는 장사도 괜찮고, 어떤 이제 옷, 옷이나 어떤 게, 우리 게, 뭐야. 음. 생활용품 이런 것보다는 먹는 장사가 훨씬 더 좋았고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3번) 영등포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나는 이 로또 로또방 여기 복권방이라서 이 자리가 조금 흥한 거지 근데 이 자리는 또 어떤 장사자리라고는좀 보여지진 않거든 솔직히 아, 어, (3번) 네. 그번 3번, (3번은) 네. 그나마 로또 복권방이라서 이 자리가 좀 뜨는 거지 이 자리는. 볶음방 아니면쓸뭘 이렇게 활용할 수가 없어 아 그래요? 어자리예요어 자리가 음. 어떤 먹는 장사도 한다고 장사짜리라고 음. 보여지진 않아요 아 진짜? 어 그냥 왜 우리가 볶음방 하면 좀딱 요만한 부스? 맞아요 맞아요 그거밖에 안 보이거든 음. 3번은? 그런 거 같아요 거기가 어 여기는? 그리고 이거 아니면은 이 자리는 없어질 수없어 없어질... 없어질 것 같아요 음. <웃음> 가 진짜 한번 맞기도 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3 아, 0번을 맞는다네. 그게 저희 제일... 아 저도 이거 찾으면서 응, 응. 진짜... 이 여기 주인은 얼마나 걸까? <웃음> <웃음> 그만큼 근데 뭐 커미션을 좀 많이 받지 않아요? 뭔가 아, 아, 그런가? 뭔가 좀 아, 바... 마진을 응. 뭔가 좀 많이 받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장사 그터 요만한 장소만 있어도 할수 있으니까 사실. 그렇죠. 근데 그것도 뭐슨만 받아야 내가 할수있다던데 아무나 못 한다던데.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이번 송파구 여기는 오 어... 좀애매하긴 해요 이 자리는 음... 이게 그냥 로또에서 명당이 된 거지 네. 뭐 굳이 이터가 좋다는 아닌 것 같아 음... 어 그냥 1, 1번 이, 이 자리는 진짜 금관 같은 자리고 네. 2번 3번이 터로만 봤을 때는 네. 이게 꼭이 자리가 진짜 명당이어서 로또가 많이 나왔을까? 라는 음... 의구심은 들어요 솔직히 어. 자. 의구심은 그런, 들, 들어. 이런 그, 진짜 털을 선택할 때 그런 기운이 진짜 중요하네요. 진짜. 어, 그럼요. 너무너무, 너무너무 중요하지. 근데 알고 거기다가 하진 않았겠죠? 아 그럼. 그냥 했는데. 그 했는데 이렇게된 거지. 기운이 잘 맞은 거겠죠? 그집 조상이도 왔나? <웃음> 아, 그러니까 무속인이 있는 거 아니야? <웃음> 아, 그럴 수도 있어. <웃음> 그럴 수, 안 그러면 네네. 여기 상가 집, 여기 네. 주인이 네. 조상이 여기 자리 잡아라, 알려준 것으로도. 음, 음. 그거만큼로또가 어딨어. 형그 아까 전에 막 같은 숫자 세개막 이렇게 했잖아요. 응. 그 하나만 충족해도 좋은 자리인가? 뭐어 아니요 하나만 있었더라면 이 좋은 기운이 좀 반밖에 안 됐겠지. 음. 음. 반밖에 안 됐을 것 같아. 음, 근데 갑시다. 음 갑시다 우리 음. 단체로 갈까? 여기서 금방 갈텐데도 <웃음> 아 그치 그치 가야 되겠죠 가면 되게... 2, 3시간씩 줄 서야 되는 거 아니야? 그, 그런 거 같아요 줄서는건 그래. 확실해요 근데 뭐 아무 퇴근 시간에 가면 진짜 그렇게 서야될 수도 있어요 음, 음. 점심시간이라네 알겠습니다 음. 아, 금전의 기운 좋네요 좋네요 근데 진짜 확실히 2, 3번은 로, 로또가 많이 나와서 명당인 거지 그냥 가게터로만 봤을 아. 때는 그다지 좋은 터는 아닙니다 음. 알겠습니다 와. 덕분에 새로운 정보 알았네. 조생각 주세요, 기장님. 나 신당이 없으면 여기간줄 알아. <웃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선생님. 네? 우리 쿠키 영상 이게 응. 재미로 응. 번호 하나만 그냥 뽑아주세요. 아무거나. 아 진짜. 신영 씨한테 그냥 물어봤어. 그냥 아 재미로. 진짜 <웃음> 봐. 그 <그냥> 하나만. <한> <웃음> 그냥 아무거나. 아무거나 그냥 뽑아주세요. 그냥 쿠키 영상 듣게. <웃음> 쿠키 영상으로. 네, 야, 어, 야 진짜 재미로 그냥 재미로 그냥 신영 씨 여쭤봐도 그냥 하나 그냥 아무거나 그냥. 뭐. 하나만? 어, 하나만 그냥 아이 로또 번호 하면은 막 머리 아픈데. 아, 괜찮 번호 하나만? 네. 아 씨. 나옆 옆전 잘안 쓰는데. 네, 하나만 딱. 신라님 재미예요? 재미? 네. 재미로 옆전 한 번만 던져 볼게요. 재미로 <웃음> <그냥> 하나만. <웃음> 자, 행운의 번호는 8번. 8번.